어저 힘들어요.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웃음> 저는 좀어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어좀 깔끔하고 정리 정도된 어떤 울프 컷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 손님 오셨는데. 월프컷 얄쌍하게 해달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섹시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월프컷 칠때 거의 대부분 투블럭을 치잖아. 투블럭을 치긴 하는데 머리가 많이 길긴 했어. 그래서 요거를다 정리하고 속에는 약간 소프트하게 그지 댄디하게 약간 정리를 해서 요거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기가 많이 길어가지고 지금 요거 다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블럭을 칠것 같으면 약간 이렇게 기존에 쳐온 어떤 그 섹션이 있어요 그 라인을 좀 정리를 잘 이렇게 하시고 소프트하게 원하시는 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굳이 이렇게 짧게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지금 저같은 경우는 15mm 15mm에서 이거 1mm 1mm 해가지고 16mm 정도 되는데 조금만 눌러서 자르게 되면 15mm 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눌러서 투블럭 라인까지 살짝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손님도 원하는 머리가 이렇게 바싹 잘리지 않는 머리가 나오죠 그래서 15mm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연결된 부분을 탭을 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빛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약간 이런식으로 살짝만 요 끝에를 좀 쳐주세요 너무 무거운 거 싫어하니까 이렇게 라인을 살짝 정리해 주시면 일단, 이 안쪽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죠. 그 다음에, 어, 요 라인은 앞으로 살짝 빼, 이렇게 앞쪽으로 빼주신 상태에서 라인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끝까지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위에 머리를 이제 좀 잘라주셔야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빗과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귀 라인의 윗부분까지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구렛나라도 살짝 나오면서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되죠.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파마끼가 있기 때문에 어, 훨씬 뭐 좋은 케이스 같아요.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빗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제영상에 있으니까 요거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자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가벼워졌죠 앞머리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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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블럭 쳤을 때 이렇게 라인 잡아놓은 거 그대로 하세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초보 미용사 분들은 15mm를 딱 들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5mm로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밑에까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영상을 다 100% 다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가끔 중간에 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로 인해서 좀 약간 실망한 경우가 있는데 어저 힘들어요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웃음> 저는 좀어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어 너무 이렇게 좀 난해하게 올려주시면 저는 좀 약간 힘듭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훨씬 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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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잘라주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여기 일자로 두고 정확하게 일자로 두고 잘라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렛나루랑 같이 또 이어서 또 이렇게 이쁘게 됐죠? 자, 뒤에 부분은 굉장히 단발스럽게 많이 길렀어요. 위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밑에 머리부터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제 이렇게 층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때는, 이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여긴 닿지 않아요. 여기는 안 닿고 같이 머리카락만 이렇게. 그러면 한 1cm 정도를 자르겠다 라고 생각하면 1cm 정도만 나오게 해서 이렇게 층을 내서 살짝 잘라주셔야 돼요. 지금 잊지 마세요. 깔끔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 울프컷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이렇게. 층이 나서 밑에 라인이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잘 잘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위에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잘리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에 아까 그 내렸던 부분 요거를 살짝 들어가지고요, 어, 1cm를 밑에 잘라줬으면 이제 여기는 2cm를 잘라야 돼요, 2cm. 그래서 여기는 2cm 정도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위로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층이 나면서 이쁘게 나오죠. 그렇다고 뭐 전, 전체적으로 자를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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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각지게 말고 살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깔끔하게 일단은 되죠 그럼 요거 이제 자르러 갈게요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들어가지고 위에거좀 걷어내주고 밑에 라인은 1cm 정도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 탁탁탁탁 툭, 툭, 툭. 아, 탁, 탁, 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해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 어, 숱이 많네요 그러면 숱을 많으면 약간 한번더 걸러서 어, 단계를 두번요거 자르고 나서 바로 자르면 좀 약간 가위나 이런 게좀 무뎌질 수 있으니까 어, 이 부분도 살짝 더 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섹션을 한번더 쪄주세요 그리고서 여기가 1cm 쳤으면 이 부분은 한 2c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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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cm 정도만 잘라주세요. 나눠서 자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쪽에서 한 번에 2cm 자른 거랑 이쪽에서 약간 이렇게 2cm 자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 두 번, 세번 나눠서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층이 좀 많으면 아, 들라있으면 요거 끝에 잡아서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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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렇게 야. 지금 마스가지고 사람 얼굴이 안보여 그러니까 <웃음> 어? <웃음> 네이 상태에서 약간 끝에를 살짝 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같이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내놓으시고 요정도 두고서 잘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바기가 있어서 훨씬 좋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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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를 조금만 더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고, 소개를 한 번씩만 쳐주시면, 개수만 살짝 없앤다고 생각하세요. 어막 이렇게 날아가게 쳐가지고, 뭐 이렇게 좀날림컷 부분으로 하면 안 되고, 살짝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살짝 내려주시면, 훨씬 좋은, 이렇게 울프컷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밑에 라인 한번 정리해볼까? 자, 여기가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님 입장에서 여기 살짝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숟가위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에 이렇게 살짝 쳐주세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고 일자로 너무 툭 자르는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쳐주시고 어, 그 다음에 제 클리퍼로 해가지고 이속의 머리를 살짝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시면 안되고 잔털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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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자를 때그 길었을 때 머리에서 자르면 파마가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응. 그거를 좀 잘라내면 이렇게 좀 가볍고 무겁진 않잖아 응. 어, 훨씬 어, 거의 다잘라내 가지고. 뭐다 어, 잘라내서 훨씬 더 가볍고 훨씬 깔끔하네 어 고생했어 응. 머리 말려 더 응.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